빅났해흔짝티돌다 가드형 반피 아, 아이고. 아 일단 23킬은 깼는데 아까. 아, 아리없다. 아 잠깐만 이거 근데 형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아, 없었다. 손을 <웃음> 응 내절 내절할 거임. 대구 아, <웃음> 소화시라고요. 오 해파이스 토스트 있네. 아프로 디테 남편. 있 네. 셔터야 아, 아, 많아. 소리 셔터야 다 셔터 간데인. 아, 일장비 가스 이중 없다. 아, 안돼! 아이길이 킬이... 끝이라고? 추천 감사합니다. 아 추천이란다. 벽전현님3 0 0원원또 감사합니다. 오늘 뭐야? 와 감사합니다. 벽전현님 역시.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역시. 아 근데 26킬이 솔직히 말해서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에, 이번에 좀 옆디다, 옆디다, 야무지게 해볼게요.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옆트었어셔트연마나다여연여도좀트다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도 쇼트 연마도. 쇼트 연마도. 쇼트 요도이 나이서나이하나이나이어나에서나이이 나에서. 왔어요 나나나이이나 어, 어? 실화야 예? 백전이 20킬만 하면 된다고요? 26킬 아닌가요 형님? 아 이게 좋아 엠퍼가 좋은 점 바나나로 좁은 구멍이라도 이렇게 맞추는 쾌감이 있어 이번에 옆 가볼까 옆이랑 순중간 순중간 둘 하나 더 하나 더 갑시다 하나 작가 작가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방금 위치가 다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옆 디데이 옆 스포 갔다 어... 아, 왜 빨리 말안해 주는데? 어? 비겼네요. 피똑은 거. 오케이, 오케이. 피 다른데. 오케이. 내가 더 많거든. 자, 갑니다. 야이스수 간다. 가자, 가자. 가 보자. 가 작세, 작세. 자, 믿고 갑니다. 왼쪽 없어. 오른쪽 없어. 상가리 삑났어. 흔적배 흔적배 가설대 가설대 쪽 가설대 쪽 어? 아니야 형 미사일 쪽이야 가설대 뭐죠? 아, 가설대 쪽에서 가는 거 봤는데 아그 유령인갑다 나는 아, 가설대를 못 보고 어 그러네 어허.. 저거 가서 갔는데 그..그쪽 미사일 있던데? 아하.. 아하. 그럼 다른 사람인가 보응한명 머리 박고 있었는가 어..오케이 유변형이 술먹어서 허..허..허..허..허.. 아..오케이..오케이.. 헛개차 얘기하시네 똑같아요 잠수함녀 전진 전내 혼자 2층 개고 가도 되나? 오케이. 전진 손동하나 전진 자 2층 폭빙 어 빠질게요 적대수야, 적대수야. 적대수야. 하나 더. 큰 통선에 있는 거아닌까해적구나선아저배 형님 어딜까? 넌 뭐야? 와! 아, 어, 우리 우리 넣어. 우리 어. 아, 이번 미션이 다른데. 여기 큰 통에서 바로 한다던데. 저사아배피어지시면데좀 딱나겠다. 아, 확실하나? 옆에 있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나는옆다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옆에 있 있는 는있 나우는 하루 일차, 헛, 훈중간, 샘바중간 잡힌 두 개, 잡힌 두 개. 잡힌 두 개. 잡 개. 잡힌 두 개. 잡두 개. 잡힌 두 개. 잡힌 두 개. 잡힌 두 개. 잡힌 두 개. 잡힌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왔습니다 방심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편이 잘하는 거 어떡해요 이거 오늘 미션이랑 좀 거리가 있다 아까 아까도 1킬 차이로 다 실패하고 유재형님이 잘하시네 랩터님 안녕하세요 야 무조건 나와야 나왔다 나, 나 네. 알다 나온다, 나온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나온, 나온, 나온, 나온. 내, 내. 우와. 뭐야? 뭐야 어, 하나 났어, 하나 저 점프샷 맞음. 침착하게상대 와, 저, 저 점프샷 맞았어. 점프샷. 서 어, 아군이 폐패 오. 폐패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그래도 그래 확실히 하니까 이제 스스로 이제 서로 서로 호흡이 좀 맞아 가네. 물의 호 어. 하나 이번에 나왔던데. 그래도 빨리 빼셔도 돼요 빼셔도. 돼 아, 제가 왔습니다. 막아보죠. 오른쪽 쓰나? 오른쪽 쓰나? 포가나? <웃음> 이번에 그거 나왔던데? 시즌 3 기칼 도공마을 편 나왔던데? 아직 안 봤지? 아, 아직 안 봤지? 나도 그거 몰아보려고 매직비인다 저거 잡아야지 지금이다 온다 아니요, 20킬 할수 있어. 할수할수 할수 있어요. 예. 할 수. 있... 6대2 된다고? 아, 진짜 어떡하지? 딴방 가야 되나? 백자 님, 백자 님 선택에 맡길까요? 여기서 한다. 5월딴데 간다.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미션을 깨는 게 좋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딴방 가는 게 좋나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거? 저도 좀 고민되네. 자먼뒤 어, 뛴다. 와 있어요. 손동선아, 손동둘이요나뒤 피하나? 뭐동동 세. 동 뭐야? 스피핑 하나, 또스피 하나. 누가 어, 다안 들었어, 안 들었어. 힌트 힌트 힌트. 힌트. 안들었어, 안들었어, 안들었어. 짝티둘다 창궐 재현이 믿고 뺍니다. 에? 짝대 그냥 다 먹는 빙아 저빙 저빙. 차 하나. 그러니까 빙 하나만 찍게요, 짝대에다가. 빙 하나, 빙 하나. 아야. 삼 정문홍 다리 좀 까놨어, 아까 문홍이랑 다리 좀 깠는데. 했어 봐 짝티 빠짐 이거 딴데 가겠다. 우리 다섯만 남았네. 대 옆가슴. 고 오, 나이스. 잡았네. 그그뭔 말이에요? 병자님 1900원 또가어디다올 뭐야 짤자리 환치기급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 그니까 아 그니까 벽재현님 보는 앞에서 미션을 깨고 싶다 그냥 방은 상관없이 미션을 깨는 걸 보고 싶다 그죠? 아 이거 밸런스 좀 맞으면 무조건 깰것 같은데 이거 옆 조심 옆 조심 가드형 반피 어, 어, 어? 아 개그워시 개구, 개구워시. 개그워시고 셔터둘 다 양념인데? 어, 아, 마크준형도 양념 어, 뭐야? 2층 2층. 스나영이에요. 이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해야지. 스팅이, 다른 게하려면 오오 아 가비. 오 가비. 야, 그걸 또 잡으셨네 그니까 어, 보통은... 아, 그래서... 그럼 제가 그 템까지 마시고 제가 한번 붙어 볼게요. 자 포가나 하나, 빙가나 하나. 포가나 하나. 빙가나 옆 빠질게요 옆 조심 옆 조심이랬는데 아네 아네 아고 아고 이 죄송 누가 끝아 감사합니다 백조님 아 제가 감사하죠 그래도 또 오랜만에 오셔지고 미션까지 이거 자꾸 희망 고문하네 아니 미션 성공할 수 있게 이렇게 희망 줘놓고 힘들 것 같은데 자큰통안 붙었어요 이번에 옆 조심 옆.. 빠른 거 조심. 어, 대피, 대피. 형작 빠져요, 작. 아, 가드 저분이 뱅가드 님이에요. 아이고. 아 일단 23킬은 깼는데 아까아 어쩐지 가드님 샷샷좋으시더라고요 아이고 형님 23킬 일단 아까 주신 미션은 깼는데 3킬이거 솔직히 진짜 한 1, 2라운드만 더 줬으면 깼겠다 완전 빡빡은 아니고 그냥 좀 잘하시는 분들은 섞여있어 미니 하이 어, 어 잠깐만 이거 영원님 기회준다고 이걸? 자 영원의 방송감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방금> <웃음> 과연 아 문이... 아웃다. 잠깐만 이거 근데 형 잠깐만 잠깐만 진짜 양심의 손을 얻고 아, 더, 더 없었다 진짜 양심의 손을 얻고 진짜 야, 형 항상 그거 알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오케이, 확인. 개구발, 아니, 셔터. 아, 아, 또리 형. 전 오케이. 안돼, 아, 1킬. 네, 왔어, 왔어, 왔어.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웃음> 아, 제가 페어플레이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벽전이 뭐야, 잠깐만. 와, 벽전이 형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쳤다, 미쳤어. 아, 어, 장표 좀 봐야되는데. 아니, 벽전님 뭐죠? 네, 장 볼게요. 네. 어, 와, 어디서 이렇게 날개 없는 천사분이 오셨지? 아, 아이고, 오바나, 감사합니다. 미쳤다, 미쳤다. 아, 아니, 근데 솔직히, 이거는, 이거는 뭔가 좀, 그렇게 성공해도 좀 찜찜했을 것 같아. 라고 일단 핑계 좀 대보면서. 벽전님 감사합니다. 오늘 와,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이거, 안 이거 안더 하나? 보자. 보자. 와아! <목소리> 니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아니 야. 형. 나, 나 이런 거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아니형 지금 하는 못봤나 진짜. 나, 이런, 나, 나, 나 이런 거안 좋아해. 나 이런 거안 좋아해, 이야나 나와요. 아니, 이거, 거옆안먹 조심. 아니, 근데 맞췄는데 아, 옆 조심, 옆 조심. 일참 피 하나, 일참 피 하나. 옆 하나, 옆 하나, 옆 하나. 다수창이 빙 하나, 오케이 성공.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오케이 성공. 아수창이빙 하나, 다수창이 빙 하나. 하나. 창거리 하나. 나이 성공 일단 깼습니다 형님. 와벽전 형님. 또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뭐. 일단 아, 일단 깨기 깨긴 깼는데. 음, 어 어떻게 될까요, 형님? <웃음> 아, 너 오늘 어, 너무 아, 나. 승 티어가 맞았네. 와, 뭐야? 미션 어떻게 깼지 미션 성공하긴 했는데. <웃음> 아, 이정 <정의네>, 님의. 네, <웃음> <웃음>